구계명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계명이제 율법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이제 이웃과에 관계된 율법 중에 하나인데, 이 율법은 애국당 지되었던 집에서, 어, 권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그 법소를 쫓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 이 율법은 단 단순히 그 행위 언약의 율법으로 준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은혜 언약에 종속된 내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성격이 어떻고, 그들의 삶이 어떻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인간이 스스로 그걸 다 지켜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하셨지만 주님이 오셔서, 오셔서 완성하신 뒤에 이제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실 때에도 옛 계명인 그 계명을 그대로 주시면서 그새 계명으로 그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똑같아요. 구약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는데 신약의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게 새 언약의 율법으로 그걸 순종해서 진짜 신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 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그리,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죽었는데 이제 그리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에서 목표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그리도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된 그런 그런 틀에서 이 계명을 대야지 해 내가 아, 소극적으로 저기 이걸 그냥 지키면서 이 적극적인 의미를 누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지키는 정도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정도 뭐 죄짓지 않고 뭐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냐? 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진짜 이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명이에요. 이웃의 그 인권을 존중해주고, 이웃의 그, 그 재물을 존중해주고, 이웃의 그 모든 명예를 존중해주는 것은, 그 가정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리 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큰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걸 그걸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저기 옛 사람의 언저리에서 있으면서 어, 그거 안범했다라고 한 소극적인 측면에서 안범했다고 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니죠. 이제 적극적으로 어 개명에 그 우리의 그 부패함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웃을 다 사랑하라는 것으로 누려가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스스로 못 누리니까 그리토께서 다 법적으로, 또, 그, 다, 제도적으로 다 그걸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한 개명순종이 아니면, 이거는 그냥, 아, 다른 불교나, 유교나,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개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한 개명. 적극적으로.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것으로서 그 계명을 이루는 걸로 생각을 해. 그리스도와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세례가 그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그리또와의 신비한 연합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또의 그 품성을 발휘하고 그리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좀자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또의 말씀을 쫓아 말하는 거룩하, 거룩한 사회에서 구개명의 본의가 이루어진다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신으로 하나가 돼 가지고 은혜의 방도로 주신 거니까 하나가 돼 가지고 어 <웃음> 말할 때 국외명의 본위를 지키는 게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 그 말씀드렸을 건데 이제 음식 문제를 갖고 있. 우리가 건강을 버렸다. 근데 잘못 그동안 식습관이 부모로부터 받은 식습관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식습관으로 내 몸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몸을 찾으려면 그 모든 식습관을 버려야 돼. 그리고 건강하게 되는 식사를 해야 돼. 근데 난 맨날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거안 먹었다고 족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절대 건강해지지 않아요. 건강해지는 거는 건강한 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진짜 새 사람으로서 그 살아가는 거죠. 아까 뭐 오전에도 그 유기된 자의 특징은 그 갈망만 있지 누리지 않는다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항상 그래. 이건 이건 땅바닥에 있으면서. 갈망만 하고, 갈수 없는 것을 갈망만 하고, 그냥, 그, 갈망하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갈망하는 걸로. 는 갈망해, 다른 사람은 그 갈망도 안 하는데, 나는 갈망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신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죠. 갈망해, 하는 소원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행위로 구현하게 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거창하게 뭐뭘 하게 한게 아니고 계명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고 품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게 새 사람이고 그게 그새 사회이고 새, 새 인류 이고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바됐으면 이제는 이제. 모든 관계, 기본적인, 뭐,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사회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루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새 생활이에요. 그리 도 안에서의 새 생활. 그, 그럴 때 이게 우리가 국외 명예 본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계명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진실, 진리를 말함으로그리도에게로 자라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저 우리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형제들로 더불어 그리도에게로 자라나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은사를 주신 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그거 주신 게 다른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려고. 그럼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웃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낫다고 해서 계명의 본인을 이루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비할 수 없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정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서 더러 신자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원하셨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진짜 중생한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살아가요. 소원만 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소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에게 주신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끼리도 이게 좋은 거 받으면 그 은혜를 평생 못 갖고 살아가는 건데. 그 이게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을 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 미인물 진 벌레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웃음> 하나님 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그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우리 죄의 깊이가 너무도 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이 깊은 수렁이 있는데, 그걸 연결해 주는, 그,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연결시켜 줬다. 이게 얼마, 이게 그걸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저울질 해가지고 상대를 하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일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인 것처럼, 우리 죄인하고 동일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에 부복해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물론 이 방향성에서 그래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올라가면서 그게, 그게 합당한 말이에요. 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니까 그리토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가, 재료가 하늘의 것이어야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얄 알미니안들이나 뭐 이런 자율 종교들은 이게 개시 종교, 타율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지옥 그, 경보를 받을 만한 그런 받아야만 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에는 이타정신을 발휘하여 그리토를 본받으려 하고 그리토를 4대 성인의 한, 한 분으로 추앙하고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려고 합니다만 그리토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그저 이타정신을 행하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토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의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을 구, 구, 구현하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부르시고만 말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안하시고요.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거죠. 하나님의 그리도는 철저히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도이십니다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고 우리 없이 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죄를 사시고 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그냥 와서 신학적으로 뭐다 처리한 게 아니고요. 그걸 따라올 수 있는 본, 본이 되게 하셨다. 따라올 수 없는 거를 따라오게 다 만들어 놓고 본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그 본을 안 쫓아가면서 내가 그분의 제자, 그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는. 기만하는 거에 속이는 거.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그리토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토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주님의 어떠하심과 사랑을 어, 드러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아실 수 있지만 우리를 써서 일해가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거기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응. 주님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인격이 아니고요. 주님의 인격과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은 사실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뭐 관계 속에서 그 의의를 이룰 그런 저 권능이 되니까 그게 사역이 되는 거죠.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 주님의 수종 노릇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토처럼 살수 있고 그리토처럼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릴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오종강설에 이거 스테반에서 다 봤잖아요. 원수사랑.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쳤잖아요. 행동계시로. 말씀계 시로만한 우리가 그러니까 세반이 그대로 따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 이게 종교주의자들은 아 우리 다 작은 예수가 되, 되, 되자 그래요. 운동으로 하려고 그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이렇게 어떤 행사로 운동으로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그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시켜가지고 그걸 하는 걸로 그저 작은 예수가 되는 걸로 아니에요 작은 예수는요 생각 말 행동이 주님과 같아져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돌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세워가는 걸 보면 아저 사람한테 저런 게 나올 수 없는데 저런 게 나온다. 그리고 그 나온 면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지. 다안 나와, 다안 나와, 안 나올 만한데. 근데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안 나오는 것투성인데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있는데. 그 관점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그러면 할만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을 거기서 하는 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억울해서 죽겠는데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 내가 주님이 억울하지 우리가 억울합니까? 주님이 억울하지. 근데도 우리가 사람한테 어, 앞에서 어, 우리가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건 주님 앞에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튼 그리토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이미 그리토께서 성신으로 자기 안에 사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그리, 자기를 그리토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지. 예? 나는 그 까매도 너처럼 까맣진 않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예? 나는 까맣긴 까만데 너처럼 안 까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50% 100% 아니에요? <웃음> 참된 믿음은 자기를 그리도와 비교합니다. 물론, 그리또와 비교한다는 말은, 내게서 얼마나 그리또의 인격과 능력이 나오는가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서 참으로 그리또의 인격이 나오는가 아니면, 한나 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그 교묘한 포장으로 나오는가, 도덕적으로 포장해갖고 나오고, 인간성을 포장해갖고 나오고, 그건 안 되죠. <웃음> 나아가서 점점 옛 본성에 속한 부패한 성품은 사라지고 그리되의 거룩한 사랑만이 내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후벼 파는 일만 해요. 다른 사람 후벼 파는 일만 그러면 잘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 걸 포기하지 않는데 잘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소원은 거룩한 사랑만 나오게 해야 하는데 간절한 소원은 끊임없이 회개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례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날마다 죽노라 해야 그리도 그리 함께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바뀌었지만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으니까. 새 사람이지만. 오늘 이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을 심령을 갖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 만족없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입 근데 그리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들려내려고 하니까 누가 그거 건드리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사는 신자는 반드시 교회로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뒀다. 이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다른 지체들이 다 교회들이에요. 교회에요.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자라가려고 해야지. 여기 냄새나서 여기 못 익었다 하고 가면 스스로 교회 아님을 드러내는 거지. <웃음> 다른 형제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어떻게 혼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할수 있습니까? 이것이 한 말로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간 이방인처럼 한 걸음 불러 나가지고 교회 판단하는 사람이요 교회원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원이야. 내가 몸통아리 발끝, 새끼 발가락 하나 아파도 내 손이 먼저 가지 않아요. 주물르고 아픈 걸 완화시켜보려고. <웃음> 남의 발가락은 절대 안 그러죠. 그리토께서 우리 없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형제 없이 잊고자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로마 카테로그는 그걸 제도로서 얘기했지만,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그 신령한,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토께서 우리 없이 사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없이 살려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서, 뭐, 뭐, 가서 모인 사람도 다 시덥지 않고, 내가 뭐, 가나 안 가나, 뭐, 내가 또, 더 인터넷 통해서 더잘 배우지.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안 하신다니까요? 음. 하나님의 계명은 이처럼 그리또, 믿음으로 그리또를 드러내려는 사람, 함께 교회로서 살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없이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계명들을 통하여 우리들과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아로서 말씀과 성신을 인도를 받는다는 게 말씀이 말씀 안에다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큰큰 큰 범주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신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계명의 본의를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신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죠. 요 건데. 계명의 정신은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를 가리고 인간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만 내 도덕, 내 능력, 내 학식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하늘의 것을 힘입어 갈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예? 은사로 듣고 직직임으로 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개명의 정신을 이루려고 한다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말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은 그 저기 베드로전서 4장1 1절인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려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죠. <웃음>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으로 진리이신 그리토를 드러내야 뭐 조금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럼 죽을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듯이, 우리의 모든 말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말이라도,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쳐내는 말이 아니라,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입니다. 걸음, 생명의 아주 좋은 생수 같은 말을, 그, 물을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룩한 사랑의 옷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랑 없이 내뱉는 말은 구계명의 본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거죠. 바른말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심지어 거룩한 사랑 이 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계명의 정신을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비난하기 위해 이웃과 형제를 다투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그 무서운 일입니까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 권지 안하는 사람이 꼭 남의 권지을 악한 거죠 겸손의 태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도 없고 우리 입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양심이 화임받기 전에는 그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처럼 겸손한 태도로만 우리는 확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웃음> 말할 수, 이거 있습니다 같은데, 이거 없습니다로 됐네. 원본이 이게 문제가 있는가. 자기는 사라지고 그리토께서 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말할수 있을 것이. 이다가도 이제 사실 세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성신으로 가득하니까 그리스도로 충 말씀이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그것은 성신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성신께서 쓰시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웃음> 구개명의그 많은 내용 같이 스무 가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참 졸릴 시간이라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이 있는데 읽으면서 좀 깨시기 바랍니다. 구개명의그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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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의미로나 의심스럽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중상하거나 험담하거나 남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거나 수군군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경솔하거나 사납거나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나쁘게 해석하려는 의도나 말이나 행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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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와 같은 것을 무시하거나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회피하든지 하지 않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치 같은데. 예. 145문은 아마 대유리 문답에서 가장 긴 문답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두요, 스무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촘촘해가지고요, 여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계명이 명하는 내용과 대조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취지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진실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먼저 제 9개명에 금하는 것은 진실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9개명에서 말하는 진실과 명예가 무엇인지 143문과 44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9개명의 정신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토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라 하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을 훼손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외리 문답이 이 항목에 관하여 제시하는 증거구절 하나를 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부분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16달락 중에 7번째 달락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5달락부터 8달락은 나는 요한이라는 후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 5달락에서 8달락까지 그 내용에서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달락은 형제 사랑의 주조를 이루면서 넌지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서 나가려면 율법의 강령을 이루어야 하는데 <웃음> <웃음> 강령이라는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있는 옷걸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알수 있는 거게요렇게 이렇게 이이는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이이 그, 19장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규들을 담고 있습니다. <웃음> 교회마다 이제 내규도 있고, 교단마다 헌장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강령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회회 회원이 되고, 회원이면 어떤 그 책임이 있고,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되고, 어떤 일에 참여하면 안되고 그런것들이 다 규정돼 있는거죠. 함부로 음그 자기 그 말씀만 그냥 말로만 회원이라고 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게 아니고 저 사람은 어디를 움직여도 그 강령을 그 보는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웃음>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을 성민성결법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웃음> 특별히 15절에서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고 정의로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을 들어서 안되고 세력 있다고 그 편을 또 들으면 안되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서 진실을 가려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해야 합니다. 만일 재판관이 진실을 그 회선에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든지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로 만든다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는 길에 큰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나봇의 경우가 그렇죠. 이세벨의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그 그 고작 제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나물밭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나보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 백성들도 다 썩은 거죠. <웃음> 더욱이 장로들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거룩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사악한 지시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비루하게도 나보시하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거짓 증언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이게 참 권력의 그순능에서 빌붙어서 거기서 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이런 거짓을 의인을 죽인 거짓을 한 거잖아요. 무리들도 이 거짓 증언 위에서 나벗을 돌로 쳐 죽이는 죄에 가담했습니다. 이 무리들도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도외시하던 사람들이라 나보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 겨를도 없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혼자 어려운채 한다고 비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치아에서 우상 성균인데 동조하던 이들은 레위기 19장 16절에서 말하듯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험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악한 아합, 이세벨 비굴한 장로들, 비루한 거짓 증인들, 그리고 그들의 악한 모의에 참여해서 나봇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이 저열한 무리들은 나봇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더럽혔습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을 대대에 알리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딱두 가지,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데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 한 사람은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토께서 오시기까지 그 일을 지키려고 하고 나머지들은 그 기업에 그냥 차고 앉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이건 참 종교니 거짓 종교니 전통과 그냥 형식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본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이름을 그 아주 후대에 두루두루 알리셨듯이 여기 나봇의 이름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어? 말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대대에 알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과연 나봇이 가진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신 것이었어요 악인들이 나봇의 아름다운 이름을 훼손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자에게 물 한잔 떠줘도 주님이 크게 보시는데 이 소자가 이 죄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그러니까 나하나 찌미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무리들, 악한 무리들의 속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하나 지면 뭐,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냥 이웃에게 거짓되게 하는 거지. 이건 아무도 안 봐도요, 아무도 안 봐도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 제시, 거짓 증인의 매수, 악한 소송의 변호, 진실을 뒤엎는 것. 두 번째 항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국의 명을 위반하는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런 일을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 미워하시는 것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토해바라는 낱말은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 나오는 죄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근친상간의 죄나 우상숭배의 죄를 가리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면 언약의 땅이 그 죄를 범한 거민을 토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으신 것을 그그 그 일곱 족속을 토해 저 몰아내신 것은 그그 그, 그, 그런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가난 칠 족속의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면 토해 내치는 것은 당연 내쳐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죄를 그대로 두면 거룩한 사회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나 근신상가는 사회질서의 기둥이 되는 참된 권위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근신상가는 인간 상호간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합니다. 지금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서 다루는 죄도 동일한 성격의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그 내용이 정교하게 이게 인클루그어 그, 그 형식으로 되어있는 거죠. 이건 <웃음>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악한 개교를 괴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악한 개교를 실행해서 피를 흘리는 손과 발이 있고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입이 있고 교만한 눈과 이간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사회를 허무는 악한 일입니다. 그 중에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혀와 거짓된 입은 교만하여 서로 이간질시키려는 태도에서 나오고 악을 행하여 피를 흘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에서 피로됩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 행복을 행복 하나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행하려 마음에서 이런 거짓된 혀와 거짓된 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허는 얘기는요 다 거짓된 혀입니다. 이미 이미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남을 허물고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알면 진실을 말하면 자기 진실을 말해야지 자기가 새카만을 하는 걸말해 그게 정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에서 필요한 경우에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악한 행동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이 세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 요, 요, 단락까지만 하겠습니다. 세반이 지혜와 성신으로 말할 때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세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를 억지로 잡고 심지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세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여 그를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네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다고, 합치하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을 죽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스테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권력과 이념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의 그그 그 길을 제시하는 그선 선지자와 같은 세바을 죽이는 거예요. 그 귀를 막고 목이 목이 곧고 할례받지 예? 못한 인생들처럼 귀를 막고 벌떼 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돌로 그런 일을 한 거지. 기도하겠습니다.